코로나 바이러스 왔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 우리 그 보고들과 간증을 다든 다음에 우리 왕비도 간증 <웃음> 하자, 하겠다고 들었죠 네, 우리 왕비 간증 들어볼래요 저는 잊어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좀 편하게 다시 앉았는데 안, 안 잊어버리셨네요 <웃음> 네. 아, 그래서 잠깐 조금 적어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참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뭐 정치 이렇게 신문 읽어도 그 정치 기사 쪽은 이렇게 다 건너뛰고 이제 문화 컬처뭐 이런 거그 그림 나오고 뭐 이런 거막 사진 크게 나와야지. 제그 사전에 어, 그림이 없는 책은 읽지 않는. 아, 그거 참 너무 괴로운 일이다. 누가 이런 책을 만들었냐. 이제 이렇게 <웃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을 되게 관심이 없고 세계정서에 되게 이제 둔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왕님께서 뭐 광야에 나오시고 이제 막 정치 얘기 그리고 어, 사탄 정치주의 얘기 막 이렇게 하시고 공산주의 얘기 하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그거를 이제 정보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렇게 두려움이 먼저 오더라고요. 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어, 그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결론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싸우고 저항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나나 나 죽었나 보다 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이대왕님 더 욕할 텐데 이제 뭐 이런 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 2016년에 이제 당선되고 어 2020년에는. 이제 사실은 거의 코로나 전에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재선할 거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됐었어요. 왜냐면은, 어, 트럼프가 경제를 워낙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아, 사람들이 그냥 아, 트럼프는 다시 재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면서 경제는 내려가고 이제 막 뭐, 뭐, 검열, 뭐, 뭐, 자가 격리 그리고 뭐, 경제 락다운 막 여러 가지 오면서 또 그게 세상으로, 전 세계로 막 펼쳐지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맞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가 4년을 더하면 우린 조금 더숨쉴수 있겠다. 그니 다른 트럼프가 꼭 재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편하게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어 저희들을 간절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싸우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이렇게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어 본양원에서 이렇게 말씀 선집, 어, 그 천정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선집 그 말씀이 발치된 밑에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 선집에서 어디가 나오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선집으로 가서 그 말씀 전체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 그때가 아버님께서, 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그그 그 당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 당시를 막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어 일본 사람들을 대거 미국으로 동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어 그때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일본 사람 굴리듯이 막 하면 미국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고 좀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아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동양 식구님들이 한국과 또 일본과 이렇게 오셔서 지금 구국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공산주의를 이제 막는 그런 일선에서 지금 서 계신데, 어, 저희 선배들이 또 이, 어, 1970년대에 아, 그렇게 해내셨구나. 그래서 그런 말들이 사실 많이 있죠. 어, 만약에 그때 197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미국은 유럽하고 이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 소유 다 뺏기고 이제 뭐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북, 북, 어, 나토라 그러죠. 그 나토가 완전히 이, 어, 미국을 완전히 그, 나토 아래의 그 속국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 벌써 50년 전에, 만약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어,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에서 보수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그 타이드를 이렇게 그, 그 물결을 이제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아버님께서. 아, 어, 근데 그때 정말 그 선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뉴욕주가 뉴욕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벌써 좌파로 먹혀 주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그때, 레이건 때, 뉴욕주가 그 보수를, 공화당을 찍었, 공화당으로 표로 왔었을 정도로, 정말로 그때 많은 식구님들이 투입되시고, 또 그때, 어, 승리를 거뒀죠. 이스가든니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식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 어, 사실 식구님들의 여러 사정을 이제 저는 여자다 보니까 많이 듣잖아요. 어, 이대왕님은, 다 와야 돼. 죽어도 다 와야 돼. 그런데 아 이분은 이런 사정이 있어요. 식구님들을 다 부르시는데 아 이건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 <웃음> 사실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어, 그때 아버님께서 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아 이때 막아냈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또 이대왕님께서 우리한테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선배들한테 하시면서 세계 공산주의를 막은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게 제가 받으면서 아 정말로 아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이제 그렇죠 그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제 굉장히 쉬운 가나안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아, 좋을 거다. 이제 아, 새 새로 찾은 땅에 들어가면 아, 참 좋을 거다. 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땅이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가나안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비옥한 땅인데 다른 지역은 그 가나안의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막이고 이렇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이제 이런 척박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31명의 왕과 이여우수와는 사실은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는 이제 이제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리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사실은 참 처참한 것이죠. 그게 전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고 또 무수한 싸움을 해서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착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어 마사여상이 잠깐 얘기했지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재선이 되지 않아도 아주 심각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 심각하게 어 이제 전국적으로 그 블랙 라이프스매 r 그그 BLM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 전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 혁명, 혁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조 바이든도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네.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China o w n d Joe,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그조 바이든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구호 외칠 때 <웃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조 바이든은 중국하고 정말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 2001년도쯤에는 그 중국이 아직까지 좀 왕따였어요, 국제에서. 국제에서 왕따고 아무도 이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때. 2001년에 그 중국을 그 세계 무역기구에 넣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그조 바이든을 보면 그냥 항상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스파이 작업을 해왔던 그러니까 아주 거의 20년 가까이나 되는 아주 돈독한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뭐, 우리 식구님들이 벌써 다잘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되면, 어, 미국이 거의 이제 세계의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그 정말 세계 공산주의가 되느냐, 세계 검열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어, 주권사회가 되느냐, 국민 주권 사회가 되느냐 정말 이그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고 그 선봉대에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놓여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자신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어 이렇게 싸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벌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아 어, 자기가 이 대통령을 어 나가겠다 취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부터 그 결심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밖에 저희가 어, 생각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트럼프를 뭐 트럼프 지지한다 트럼프 사랑한다 트럼프 꼭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이제 이대왕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트럼프를 그한 인간으로 보는 거라기보다 트럼프가 상징하고 있는 그 어떻게 이 사람이 어~ 공산주의를 강하게 반대하고 그 트럼프 아버지가 강한 반공주의셨다고 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어떻게 어~ 공산주의의 그~ 완전히 그 본질을 깨뚫고 이~ 반공을 하는 그~ 선봉대에 서 있는 이~ 우리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리고 나라가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의 왕국하고 더 가까운 사회니까. 이제 그것을, 어,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서서 왜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대왕님의 그 깊은 뜻을 또 다시 한번그 헤아려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웃음> 저는 사실은, 아, 시금님들뵈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너무, 너무, 여기서 또 울면 안 되죠. <웃음> 그렇죠.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 아또아또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사실은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타지에서 또 아프다는 건또 되게 서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불도 없고, 그죠. <웃음> 내 베개도 없고, 아,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 내가 원해도 뭐 하나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도 많으시고, 또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또, 어, 배우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직업을 또 21일 연장하고 왔는데, 또 40일 연장, 석 달을 연장해질 도 모르는, <웃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참, 아, 어, 많은, 아, 어, 망감이 교차하시고, 내가 이거 지금 집회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이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10개 어, 명에서는 절대 어, 너희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맹세를 언약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아 정말 정말 아주 당연하게 가정맹세를 외우면서 아버님께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을 할 것입니다.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 거다. 어떻게... 우리는 아버님께 이렇게 철떡같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맹세하는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아, 맞다. 나한테는 절대 신앙도 없고, 나한테는 절대 사랑도 없고, 나한테는 절대 복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수 있는가. 이렇게 정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아, 결국은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또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저희가 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버님께 약속했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의미는 나한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힘으로 한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아버님과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또 맹세하고 다시 언약하고 아, 감사하면서 또 가는 길이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